울었지,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가 t v 안녕하세요. but h e 를 l e a r Awful wish to make the wrong thing fit But it's hard, head stick, i n g the stars don't mix And his heart don't tick like hers so quick when it fills up Or when it's real, she a real one Yeah, had a deal, now the deal's done Time to get a feel for the abs, got a peel and a tattoo sick Get jitters like a rookie again Innocent, innocent, through the veteran lens, let them in Respect what the evidence is, give respect for the effort, let the better men win love is your day to start over the moves are yours to make 그래. it's okay get your new tattoo your new tattoo She glows in free mode, feels primo She beats her OGs with sequels Lethal her look, but she's sweet though She sings s o s h o t s like they're free throws Woah, make them by the knuckle when she dance slow She don't really do it for the benefit She could make them fall with a glance though so Stay independent saying thanks for the sentiment Hit the switch and she's gone Been too long since she got to get down With the girls do a song she took till now but she found what she lacked And she l a u s h s cause a girl made the last too strong It's a goal to get lit She floats when it hits Been a minute now she knows she missed this And told u sis sis I'm not limited by anyone already got my tattoo picked 가 t s okay. i s o o a new tattoo. It's a new tattoo. It's a new tattoo. i 에 s a new tattoo. It's a new tattoo. It's a new t a t t 너무 구성이 잘돼있어요 여기서 오늘은 이 베이지 오늘은 막 그렇게 핑크핑크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서 옷이 약간 이런 베이지톤 베이지 화이트 이런 톤이라서 좀 차분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있는 컬러 너무 신나요 일단 체크인이 3시라서 먼저 1시 반에 거기 호텔 안에 팔레트신이라고 중식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비싼데 맛있긴 해요. 그리고 거길 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토리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애견 동반이 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반? 자위로 반 해가지고 그곳을 가게 됐어요. 사실 예전에 거기도 가봤거든요? 팔레트신도? 팔레트신 팔레트래 근데 가격대가 꽤 진짜 있거든요. 호텔 고급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저에겐 살짝 맘먹고 가야 되는 곳인데 다크브라운 바르면서 얘기를 해야겠어. 토리를 혼자 두고 어디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동방 가능한 그런 식당이 카페는 많은데 식당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펄 섀도우로 포인트도 살짝 주고 이제 아이라인 오늘은 어떻게 그릴까 근데 제가 빼듯이 살짝만 위로 이 정도? 토니모리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쇽쇽쇽쇽 영상에서 토니모리도 진짜 오랜만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 근데 이게 브이로그 겟레디라서 사람들이 많이 봐주려나? 제가 은근히 브이로그에서 쓰는 품들이 찐템들이 진짜 진짜 많단 말이에요. 사람 맞지? <웃음> 그럴 거 같았어 뭔가. 그래 그 내가 인터넷 뒤져봤는데 강아지 접종 확인서 해 보여달라고 했다는 이런 내용이 아예 없었어. 다행히 기념으로 블러셔. 피 블러셔 멜로 컬러 발라줄게요. 아니다 멜로가 아니라 <웃음> 선샤인 구아바 컬러. 옷이 다지! 뭐 충전기! 충전에 쎄쎄 형이 준비하자 이미 찍고 있어 화장하는 거? 예 왔어 여러분 들으셨죠? 접종 확인서 안 가져가도 되네요 시간이 널널해졌어 그동안 블러셔랑 눈썹이랑 마스카라랑 다 했는데 그럼 립만 남았나? 립? 어,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9호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전 이게 약간 워터리하고 좀 탱글탱글한 그런 질감인 줄 알고 안 발랐었는데 이게 픽싱이 되면 싹 매트하게 굳더라고요. 살짝 물 틴트 바른 것처럼. 되게 신기한 제형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안 발랐지, 뭐야. 약간 이 버전이 그렇게 쿨한 색상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안 바른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살짝 웜한 느낌으로 화장할 때 괜찮더라고요. 웜톤 화장품 중에 예쁜 게 많다 보니까 쿨톤이어도 사실 살짝은 웜하게 화장할 때가 더 많거든요. 이 컬러는 그래도 좀 쿨톤 분들도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컬러예요. 채도가 살짝 낮은 핑크 컬러. 거기에 코랄 몇 방울. 근데 뭔가 계속 계속 바를수록 살짝 보랏빛도 올라오고 해서 좀 오묘해요 오, 이런 틴트인지 몰랐지 예쁘죠?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이게 반지까지 다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액세서리랑 이런 거 하울 소개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조만간 찍을 예정이라서 그럼 좀 쉬다가 저는 빨리 호텔 가서 식당을 먼저 가볼게요 가방은, 가방에는 뭘 넣을 거냐면, 틴트, 웨이크메이크 아까 발랐던 거. 그리고 아까 발랐던 쿠션. 핸드크림. 샤넬 건데요. 이게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것도 넣고, 머리끈. 곱창도 하나 넣어야죠. 이렇게 하고, 간식, 우리 간식, 리 간식, 우리 간식, 도리 간식, 도리간공간이있거간요가방간꽤 실용적이더라고요 되게 작은데 꽤 괜찮아요 간식, 우요 간식, 우리 간죠 우리 간식, 우리 간식, 우리 간식, 우리 이식 우리 간이 우리 간식, 우리 간식, 우 엄청 촉촉하게 탱글하게 발리고 겹겹이 쌓이는 느낌으로 발리는 게 예뻐요 좀 색깔이 웜하긴 한데 세얼에는 웜한 립도 뭔가 오히려 웜한 게더 자연스럽게 예쁜 느낌이라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좋다 어떻게 캐리어를 두고 오지 툴리 앉아 네, 앉아 옳지 기다려 어떻게 해야 돼? 네. <웃음> 어, 맛없어 보여 어머어머 오, 머아 이거 오, 오, 만 오, 오, 오, 시 오, 케이 우리의 만원짜리 인생 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